아, 왜안 뭐 오세요? 회찮아요에이아님인사해주세요아 네. 오프닝 아요하네요안녕하요요 에이든입니다. 안요하세요이요요 저번에 제가 찮아 부상을 입었는데 보험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요괜요요괜찮아요 예빈님 보고 계신가요? 보고 있지 얼마씩 봤어요? 쭉싹 서고 이렇게 딱 직접 막자 들어가서 거기서 외치는 그 파이팅이 진짜 전율이 도달될까. 파이팅! 검사 모아 파이팅! 같이 이렇게 외쳐주면 얼마나 좋아요. 오늘은 눈길 걸었던 퍼포먼스 아시죠? 하나, 둘, 셋, 시작. 어 저. 오케이, okay. 어, 끝! 아, 그다음에 아참 공식 포럼에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할 거거든요? 같이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모가발꼭 같이 참여해 주시고 같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끝!